От <목소리도> 아지그럼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렇게 보세요. 맑게 하라고. 바로 굽죠. 여기 손님들이 그냥 거기 가지고. 아저씨는 하트 이뻐하고. 매일 보니까.